악이 처리된 기밀작전에 대한 첩보를 확보했어 셰퍼드 장군이 명령했고, 이무은 쉐도우 컴파니드 수행했지 중동에서 러시아군과 싸우고 있던 아군들과 미국이 만든 탄도미사의 거래야되어 하지만 중간에 이동했지 이번엔 뭘 옮기는 겁니까, 대장? 말해주면 널 죽여야돼 <웃음> 진짜 그러시려고요 그냥 심부름이라 생각해, 좋은 사람들 돕는 거니까 아침엔 본부에 복귀할 거다 일만사 해내면 보너스도 아주 두둑할 테고 복귀하면 날 찾아와 네, 예, 예. 장군님이 상황 부분을 원하신다 지체하면 안 돼, 이상 컨테이너 3개 이게 심부름이라고? 급한가 보네 골든이글 액추얼, 여기는 쉐도우트마하라 쉐도우 쉐도우 화물 3시, 7 줄루 고속도로를 나가고 있다, 이상무 알겠다, 시간 맞춰서 화물을 운송해 실패하지 마라, 이글라우 실패하면 안 된다잖아 중요한 건 맞다니까 뭐야, 주고 쓰리, 에릭슨이다 무슨 일이야? 도로에 차량이 있다 대기해, 그쪽으로 간다 대장님, 왔습니다 상황 발생 현재 해결 중입니다 빨리 처리하고 계속 움직이라고 알겠습니다 정찰에 따르면 경로에 적이 없다고 했지. 하지만 아니었어. 그리고 그 화물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발각됐지 야, 야, 야. 빨리 합니다. 어... 느낌이 안 좋은데. 제시벌 알아봐 할줄 아는 거야? 디파올라 몸내밀어서 어물. 알겠어. 여기 통역이 필요하다. 이원가능 디파울로 가이 도와줘. 오예 쓰레기원이 뜯 러시아가대을로 러시아가 대원들을 모두 처형하기. 쉐도우의 무전도 하고 있어 쉐퍼드가 뒤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러시아는 미사일을 핫산에게 넘겼어 쉐퍼드의 의도는 좋았지만 무기를 비밀리에 옮긴 건 불법이지 장군과 그레이브즈는 모든 걸 덮었어 그렇게 은폐하는 건더큰 범죄야 우리가 진실을 파헤치니까 그걸 용납할 수 없었던 거지 탈취당한 건 셋, 찾은 건둘 하나는 핫산한테 있어 반드시 찾아야 돼